전 세계적으로 초대박 흥행에 성공한 포트나이트 바로 이 포트나이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오픈월드 rpg가 출시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포트나이트에서 아리아나 그란데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된 리프트 투어는 포트나이트 플랫폼에서 진행된 한 편의 공연의 규모로 엄청난 양의 리소스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당시 사용되었던 빌드가 약 400개인데에 반해 이번 rpg 업데이트로 추정되는 게임의 테스트 빌드는 700개가량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될 정도의 엄청난 대규모의 업데이트 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사진을 보면 기존 포트나이트의 상징인 곡괭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법사 전사 창병 궁수 등 일반적인 rpg 직업군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포트나이트 이 배틀로얄에 기반을 둔채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는 기존의 포트나이트 이벤트와는 사뭇 다른 개념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포트나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rpg가 제작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새로운 개별적인 게임으로 떨어져 나오는 건지 그냥 새로운 하나의 시즌 모드로 도입되는 건지 기존 포트나이트 의 배틀로얄처럼 새로운 모드로 도입되는 건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실 포트나이트는 rpg를 제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수많은 수십가지의 이벤트들로 인해 게임에 쌓인 다양한 리소스와 rpg에서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차별화된 다양한 지형 짐으로 물론 rpg 시스템처럼 여러 등급별로 나눠진 아이템들이죠 서비스를 진행한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배틀로얄 게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양의 업데이트를 지속해온 결과물입니다 또한 모두가 잊고 있었지만 포트나이트의 근본이었던 포트나이트 세이브 더 월드는 여러 적들이 몰려오는걸 막는 디펜스 게임으로 보다 더 rpg에 써먹을 수 있는 소스들이 많죠 거기에 기존의 독이라고 여겼던 포트나이트의 빌드 시스템은 직접 유저들이 본인의 집을 하우징하는 크래프팅형 rpg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거기에 그동안 아티스트 기업들 간의 수없이 많은 콜라보로 인해 포트나이트는 단순한 배틀로얄 게임이 아닌 포트나이트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무기들이 있는 상태인데 배틀그라운드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뉴스테이트 같은 속편의 출시로 수익의 다변화를 노리고 있는 마당에 포트나이트가 굳이 이런걸 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한국에서는 포트나이트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포트나이트 망해가니까 발악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 게임을 즐기는 시간과 트위치 시청자 수는 줄었지만 꾸준한 업데이트로 인해 유저 수와 게임의 수익은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다면 포트나이트가 rpg 의 출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를 살펴보면 더 많은 층의 유저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중점으로 보는 것이 여성 유저들이죠 슈팅 게임은 극도의 피지컬을 사용해야하는 게임 장르 중 하나로 현재까지 많은 남성 게이머들이 주류로 즐기며 가장 선호하는 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에 비해 여성 게이머들은 상대적으로 피곤함이 덜한 좀더 체험적이고 머리를 써야하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나 아케이드 전략 게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실제로 포트나이트의 시청자의 성비는 8대2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런 성별통계뿐만이 아니라 fps와 rpg가 게임시장의 절대적인 투톱 장르로 엄청난 유저풀을 보유하고 있는걸 고려해보았을때 포트나이트 의 rpg가 성공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게이머들을 본인들의 플랫폼에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도 포트나이트 그거 톡 쏘면 발작하는 벌레마냥 건물 하나 짓는 썩은물 게임이라 아함 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포트나이트로 RPG를 제작한다고 하면 구미가 땡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17년에 시작해 벌써 4년째 서비스 중인 포트나이트는 그간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통해 하나의 공연 플랫폼이자 각종 기업들 간의 콜라보를 통한 하나의 홍보 플랫폼으로 흔히 요즘 떠오르고 있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형태로 변환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았을때 포트나이트가 rpg를 출시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과연 포트나이트의 새로운 rpg는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